안녕하세요. 윌리윌리 김윌리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가을 무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기초만한 피부에 스틸라의 원스텝 코렉트 제품으로 피부톤을 보정해줄게요. 그린, 피치, 라벤더 컬러가 있어서 한 번에 쉽게 보정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세럼처럼 가볍게 발리면서 촉촉하게 밀착되는 세럼타입의 베이스 겸 코렉터인데요. 무겁지 않으면서 얇게 밀착되고 가벼운게 특징이라서 정말 자주 바르게 되더라고요 쿠션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거예요 이번에 새로 구매하고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쿠션이라서 이번 영상에 꼭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일반적인 동그란 퍼프이고요 쿠션 안쪽을 보면 일반적인 쿠션과 다르게 정말 부드럽고 촉촉한 감의 쿠션이 느껴져요 제가 피부톤이 태닝을 한 피부라서 약간 쿨톤 컬러 중에 약간 중간톤인 이형의 리넨 컬러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쿠션 퍼프에 한번 딱 찍어서 피부에 쓱 밀어 올린 후에 톡톡톡 올려주면 모공을 싹 메워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니까 이 제품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올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살짝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얇게 밀착되면서 부드럽게 발리는데 심지어 커버력도 너무 좋아요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컬러감이 연출되는 게딱 보이죠 저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내 피부인 듯 이쁘게 표현되는 컬러감이라는 거죠 쉐이딩은 삐아 제품의 원박스로 선택을 해봤고요 세 가지 컬러를 모두 섞어서 자연스럽게 안면 윤곽을 해보도록 할게요 옆광대가 살짝 넓은 편이라 옆광대부터 얼굴을 좀 부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간 목선과 얼굴 선을 또렷하게 싹싹싹 또렷하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1호 아늑한 골목 산책을 선택을 해봤는데 전체적인 컬러감이 가을가을하면서 약간 누디한 브라운 컬러들 위주로 있어서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핑크빛 베이스의 소프트니스 컬러로 눈두덩이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코까지 연결을 해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언더도 함께 연결해줄게요. 너무 과하지 않은 누디한 핑크 음영 베이스라서 잔잔하게 음영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톤 다운된 핑크 브라운 컬러인 조이풀 무드로 쌍꺼풀 라인까지 컬러를 올려줘서 눈에 깊이감을 살짝 주도록 할게요. 눈을 떴을 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의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미키한 모카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보다 살짝 위까지만 올려주도록 합니다. 확실히 컬러감들이 누디 누디하다 보니까 은은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이 연출되는 게 특징이에요. 라이트한 바닐라 컬러인 바닐라 플레이버 컬러로 언더 쪽에 탁 올려줘서 자연스러운 애교살 연출을 해줍니다.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해봤고요. 스틸라의 아이라이너는 듀얼 타입이라서 두께가 위아래가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섬세하게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아이라인은 쭉 일자로 그려서 눈매가 좀 선하면서도 깔끔한 아이라인을 연출할게요. 아이라인 위에 딥브라운 컬러인 레이저어웨이 컬러를 선택해서 스머징을 줍니다. 실버, 핑크, 쿠퍼핏 글리터인 성수 바이브를 언더 앞쪽에 아주 살짝 올려서 좀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눈썹은 제가 요즘 살짝 와일드하면서 내추럴한 아이브로우에 빠져있는데요. 컬러 아이브로우를 우선 눈썹에 좀 와일드하게 올려줘요. 특히 눈썹 앞머리 부분에는 위쪽으로 좀 솟아오르도록 잡아주는 게포인트예요 눈썹 꼬리 부분은 펜슬로 그려주는데 앞머리보다 좀더 진한 컬러를 선택해야 내추럴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리고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바짝 올리면서 한올한올 올라간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연출할게요 저는 속눈썹도 정말 숱도 없고 정말 짧은 스타일인데 컬픽스 마스카라가 진짜 약간 좀 저한테 미친 존재감? 제가 핑크 브라운 컬러 톤의 아이 메이크업을 좀 연출을 했기 때문에 치크 또한 약간 로즈 컬러의 베이스를 선택을 해봤어요. 약간 칠리한 브라운의 로즈 컬러의 느낌이라서 뭔가 시크하면서 세련된 메이크업을 좀 살려주도록 할게요. 옆 광대부터 시작해서 일자로 쭉 이어지는 느낌으로 귀여움과 여성여성한 느낌을 또좀더 살려볼게요. 일루미네이터로 얼굴에 볼륨을 좀 살려주려고 해요. 샴페인 핑크의 컬러인데요. 과하지 않고 컬러가 자연스럽고 뭔가 잔잔하게 퍼져나가서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일루미네이터예요. 입술은 살짝 칠리한 레드 브라운의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요. 이 제품은 한 번에 바르는 것보다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바르면 컬러감이 좀더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눈 밑에 점을 살짝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끝! 살짝 칠리한 가을 무드 메이크업을 이렇게 연출을 해봤는데요. 메이크업 영상 정말 너무 오랜만인데 이제 자주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밀리였습니다. 안녕! 빠이!